저희는 달라드의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을 응. 다음. 어. 네. 가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 50, 50. 50, 50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하네 만원이라고 원. 원. 아, 원. 아, 아, 원. 한 거지 만원이 만원 만원 이거만 괜찮아 그게 몇 구십만 이게 190만 원 10만 원아 10만 아, 원 10만 원이거 이런 거한국 거에 따한 5만 원하자 그지 맞네 아 근데 퀄리티는 확실히 낮아 보입니다 아님 그거나요거야 그거야 그 t 야 그거야 그거 t 그거야 그거야 t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네, 저는 펌펌펌 스타일이에요 아, 장난 아니지? 네 패딩을 파네 20만동, 15만동 달라세 야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활성화가 되어있네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곳에 저희 하와, 제가 왔습니다 사람의 경도 되고, 5픈경도 되고 음.. 생각보다 정리정돈도 잘 돼있고 막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어, 다른 야시장 같은 데 오면은 되게 좀 더럽고 그런데 여기는 좀 깨끗한 편이네요 내 네, 말아 <웃음> <웃음> <웃음> 왜, 왜 어이 오빠 네. 대상 저렇 어이 상왜왜 삐졌어? 차 어이 리 일로와 오빠 사줄게 이봐라 뭐야 샤이들 대무 <웃음> 응. 응. 오른편은 오른편은 먹거리 있는 쪽이고요. 이쪽은 이쪽은 뭐 옷이나 신발, 군밤. 군밥. 군밤 냄새 죽인다 진짜. M o n d D. Strawberry. Strawberry. 네. 여기가 광장인 것 같네요. 무언가를 고르고 있는 하입니다 누군가를 줄지를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뭔가를 고르고 있습니다 엠초아야 전낭 그래도 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쓰레기들 네 다른 베트남의 도시들보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 여기도 있네 한번 가볼까요? 하오네앤 무언 나오 엠초아 전 엠은 언능 사래마 해. 돈 없어. 돈 없어 마. 응. c 응. 응. 응. 바이개네 다 đôi 25k. hay l m 못가모야 네. 도요. 예, 맞네요 em ngại mà, n 러보면 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바이저디카이단 네. 어. 어? 뭐 4시까지.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일과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네아 지금 시간은 3시 55분입니다 아, 저희는 오늘 투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트 러이 세트 러이 엠투성 오케이 1층으로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4시에 차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일어나 주세요, 님. 3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네. 어, 오늘 이랬다. 오네오과 오늘 어. 오늘? 오늘 이 데일리 말? 오과 오늘 이 데일리. 오늘 오늘 이 데일리 말? 오늘 오늘 이 데일리. 오늘 오늘 이 데일리 네, 오늘 오늘 이 데일리. 오늘 오늘 네 데일리 말? 오늘 네. 네 갑시다 <웃음> 다 같이 만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내리고 방송하겠습니다 <웃음> 네잘 네. 잘 잤어? 어머 와 오는 동안 계속 잤네? 30분 동안 계속 잤어 땜에 오줍시오 편 일단 현재 여기는 지금 뭐 안개비 같은 그런 거좀 내리고 있어요. 안개가 좀겁합니다 추워 요요어엠 c ũ n 너무 요요이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나도 안. 정말 엠 không thấy. 그지 운동이 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어디지? 네? 오 카페인가? 우와 어. 이쁘다 음... 아국은한국어요네 음, 5-10분 기다려있어 네. 네, 얘는 어디, 어디가? 하나, <목소리> 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보여? 감독쌤 정확히 어떤 데를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높은 곳을 가는 것 같은데 아침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반 정도 됐네요 저희가 30분에 출발했는데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쌤 난놈네 어줄까 응. 아니요. 아니요. 저. 아. 형어어 근데 저희가 오물고 말이 아니요빠 chúng ta b ì n 들면 동해 안에 그 해돋이 보는 것처럼 음, 여기도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일단 올라왔고요.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것 아, 오산 몇개 상해. 일단 지금 안개비가 내리는 상태고요. 방금 어, 음.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왔어요. 날이 조금 깼는데요. 하지만 안개는 여전합니다. 겁내 곰곰 많이 음.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베트남 애들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할 거야. 오빠 믿겠네요 네. 허 카페. 그네 커피. 맞아요, 맞아요. 음. 또 이런 데는 분명히 하루 왼쪽 사진 찍는 애들이 있겠죠. 하루 왼쪽 사진 찍을 겁니다. 자리 전세내고 비켜주지도 않을 거예요. 음. 사진 잘 나오긴 하네. M 여는찍을좀 이쁜게 있어야 없네. 사진 찍기 열중인. 하 형상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 아니야. 대빌이 갑니다 오늘 저녁 아저씨를 보러 왔어 오늘 저녁 대빌 역시 자리를 안 비켜주고 있는 진상들 30분째 자리를 안 비켜주고 있어요 저아줌마들은뭐 <웃음> 고지대라고 해서 숨이 턱턱 막히지는 않고 어 시원합니다 아침에는 좀 추웠어요 그치? 오늘 저녁은 물상 용마 바이저 난 난과 메이어 민트 어 근데 경치는 좋은 거아좀 알아요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예아 진짜 끝까지 자리 안 빼주고 여기서 계속 산에 살아 디디 디디 디디 그래도 마음씨 좋은 하 일단 잘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o 같아 D. h o 이 h i n g m o y 네 e M. k h ô s g s a o m à e m k h ô n g s a o m à a h m m m a a o m a h o a m 강너 뭐... 응, 응. 응. <웃음> 응. 멋지니? 쭈그려서 아 저거 풍차 이제야 잘 보이네요 이제야 이제 안개가 좀 걷히고 저희가 이제 구름과 함께 있다는 걸도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도착한 호텔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체크아웃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